영업용 택시로 사용되다 출퇴근 목적으로 구매된 더뉴 K5 2.0 LPI 차량입니다 미터기를 제거하고 나니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요 안쪽에 커넥터며 해선 뭉치가 주렁주렁 나와있네요 해당 공간을 순종화시키고자 입고되었습니다크루즈 컨트롤도 함께 작업합니다 평소 고속도로나 장거리 주행이 많을 경우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복원 작업을 위해서는 센터 콘솔 트림을 1대1로 교환해야 합니다. 미터기가 있던 부분만 교체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니 끝까지 봐주세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핸들 리모트 스위치 어셈블리입니다. 별도 배선 작업 없이 단순 교체만으로 활성화가 가능하나 에어백 및 핸들을 탈거해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기어봉을 비롯해 센터콘솔 어셈블리를 탈거하고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미터기 관련 대선및 커넥터는 모두 흡음테이프를 이용해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좌측은 신품, 우측은 고품의 모습입니다 택시용으로 출고된 차량은 미터기 장착을 위해 별도 트림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일반 승용 차량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수납 트레이를 위한 프레임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해당 부분만을 위한 파츠도 나오지 않아 어셈블리 형태로 교체해야 합니다 뼈대만 남기고 모든 부품을 신품에 인식합니다 탈거, 욕순 조립을 해주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했는데요 작업방식은 우측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뻥 뚫린 구멍이 막히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구멍이 있을 때 미관상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주행 중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점도 문제가 될수 있었죠 우드 패턴으로 마감된 수납 트레이도 눈길을 끄네요 파워 아울렛도 잘 작동합니다 리어 에어벤트 작동도 확인했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최소 30km 이상에서 작동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로 설정해두면 그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우측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